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3편 4절 말씀으로 어, 성경을 통하여 중국어도 배우고 또 말씀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합니다. 예허화 예호와 시워 드무즈 워비 부지 취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타시워 당호자의 칭地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링워, 나를 그안 쉬드 비변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3절입니다. 타스타시 워드 링훈 수싱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웨이 츠지드밍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더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워조 이루 내가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4절입니다 타수이란 신구어 인도 요구 예 부파 쌀쌀쌀이니위 워통 쌀니드쟝니드도안위워자 우리 현지인들의 소리 소리를 어, 발음을 한번 들어보는데요 녹음 시에 어, 워를 타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 유념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然行死因的也不怕遭害因你我同在你的你的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어. 원은 나라는 뜻이죠. 수이란 수이란은 접속사입니다. 비록머머하다라는 뜻인데요. 수이란 수이란 수이란 수이란 네, 비록머머하다 접속사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제일 이 문장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싱고어 싱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싱 구어는 동사 뒤에 붙어 있는 방향 보어입니다. 방향 보어로서 동사가 어떤 곳을 지나가다 또는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구 그러면 은 초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사 어, 예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면 조구 마루 어, 조는 조는 겉다라는 뜻인데 조구 마루라는 뜻은 이쪽에서 길을 이렇게 건너다, 지나 건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구 마루 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는 날다 라는 뜻인데요. 페이 구어 쇼얼 비행기가 북, 어, 동경에서 북경으로 서울을 통과해서 날아갈 경우에 서울을 지나가다 페이 구어 쇼얼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 뒤에 구 방향 보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알, 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스는 스 시왕이라는 말입니다. 스왕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인은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인티엔 흐린 날, 구름이 낀 날을 인티엔이라고 하고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요구 요구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깊은 골짜기. 요구. 요구. 요구. 유구. 네. 그 다음에 우리 예부파. 파는 두려워하다는 라 뜻입니다. 하이 파. 파는 두려워하다는 라 뜻이고요. 싸우하이. 싸우하이는 어, 어떤 짐승이 농작물을 해치거나 망치는 그런 해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사로 피해도 어, 피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朝海. 朝海. 朝海. 朝海.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한번 보면요. 내가 비록 신고스 인더 요구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예, 역시 나는 부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하이. 그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수일안 이라는 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일란은 어, 중국 복문 중에서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관계 중에서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어, 접속사 입니다 자 여기서 수일안 A 단시 B 비록 AA 하지만 B. 그러나 비록 뭐뭐 하지만 b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다닐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받을 그런 두, 어,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상반되지 않는, 그래서 전환관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 지시에도 지시 a 예 B, 이 내용도 설령 A 할지라도 B이다 라는 뜻인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냐면, 지시 a 예 B는 가정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어떤 것을 가정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A라는 일이 일어나도 나는 B하겠다. 이런 가정의 관계이지만 수일한 딴수는 전환관계입니다. 여기는 이 a 상황이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런 일들이 판단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러나 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문장에 수일안 신고, 인도 요구, 사실은 이 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정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여기 원래는 수일안 딴스가 와야 되고요. 지스예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일안을 붙이고, 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법적으로는 조금 불일치하는 면도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가 어 지수가 더어 현대적 어법에서는 지수가 더 합당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 지금의 어법으로 이 문장을 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현재 중국의 현대 어법과는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수이란이면 딴스가 나와야 되는데 왜 얘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약간 염두에 두시면 아 이런 의미에서 얘가 사용되었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수이란이 설령 뭐뭐 할지라도 지수 지수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 수일한 신구 세인드 요구, 내가 비록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부파, 자, 하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우리가 어, 수일한 단시를 조금 더한번 배워보면요. 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수일한 니 我的儿子. 비록 네가 나의 아들이지만, 단시, 我不能原谅你.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일한 니 我的儿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시, 그러나 완전 전환이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들이면 용서해야 되는데 딴시워不은 위량니 위량이라는 말은 용서하다는 뜻인데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내용일 때수이란딴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한번 볼게요. 지시 민티엔 샤슈 설령 내일 눈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 내일 설령 온다 할지라도 눈이 온다 할지라도 워믄 예야오 청 장청, 장청, 만리장성을말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눈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만리장성에 어, 가야한다 예야오 쥐 장청 그래서 지시 예를 붙여서 설령 뭐뭐 할지라도 우리가 뭐뭐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수이란과 지시의 꾸딩따페이가 딴 시가 오고 지시 예가 오지만 의미상 현재 상황과 약간의 가정적인 상황이 있다는 차별을 차이를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인모때문에 라는 접속사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배우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니위 워동짤 여기서 위 위는, 뭐뭐와 함께라는 개사,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A, 위, B, 동, 자, 이 구문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문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A가 B와 함께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 수와 1장 1절를 보면, 니, 네 우르는 왕, 나리, 쥐. 우르는, 막론하고, 뭐 필요할지라도, 이런, 어, 접속사인데요. 네가 왕나리지 왕은 방향 계사입니다. 방향 정치사고 뒤에 장수가 옵니다. 그래서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라도 비록 갈지라도 여호와 믿으신 여호와 어, 너희 하나님께서 비 반드시 위니 통 짤. 너와 함께할 것이거다. 신 위니 통 짤. 여기 똑같죠. 신 위니 통 짤. 신 비위니 통짜 반드시라는 이 부사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신다. 이 요소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신 위오문 통짜이, 만마 네일이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이마 네일이, 신 위오문 통짜 네, 그리고 떠 위신 통짜 떠우스신 요한복음 일장1절 말씀입니다. 떠 하나님의 말씀이 위신 통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떠이 말씀은 지우스 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죠. A 위 B 통짜. 자, 이 구문이 어, 실상 생활에도 많이 쓰입니다. 워흔이짜 이치, 워윈이짜 이치, 너와 함께 할게, 뭐뭐와 함께, A와 B가 함께 하다 할때이 접전지사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뭐, 니드장장은 뭐, 무기, 병기입니다. 그래서 다장 그러면 싸우다, 병기를 들고 이렇게 다 행함을 하니까 싸우는 게 되겠죠. 다장 병기란, 장은병기라는 장은 뜻이고요. 깐, 깐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깐, 막대기. 그리고, 안웨이. 안웨이는 위안,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안웨이. 안웨이. 안웨이. 안웨이. 안웨이. 예. 자, 그러면 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원인이 이 뒤에 있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웃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니드청 하나님의 지팡이, 니득한 하나님의 막대기 또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웨이는 인구 원인과 결과, 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면 인웨이 a 원인입니다. a 때문에 그래서 b 하다 b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웨이 tnc 보카어 tnc는 날씨라는 뜻입니다. 날씨가 좋지 못해서 못하기 때문에 소위 그래서, 我不想, 난 하고 싶지 않다, 去, 가고 싶지 않다, 공원了 공원에 가고 싶지 않다, 런, 어기조사입니다. 자, 여기서,天气不好, 날씨 좋지 않은 게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소위 그래서 나는 공원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因为 예수 m 我 n 예수 아이 사랑하다는 뜻이죠. 워만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이 웨이 워만 우리를 위하여 얼스 죽으셨다. 이런 원인과 결과 관계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 아이 워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위 타조러스 즈지아들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러 여기에서 러는 과거를 나타내는 러입니다. 이 러와 아까의 그 조금 전에 어 부샹취 공유 할러할때그 러는 어 다른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의 런데요. 이런 어법적인 부분은 요거는 어기 조사의 러고요그 말을 할때막 이렇게 취임새처럼 어기 조사의 러고 아까 나왔던 그 러는. 과거 이미 일을 했을 때 과거를 나타내는 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쉬신들은 요풀러쉬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비어있다는 뜻이요. 쉬공 쉬할 때 쉬는 비어있다, 공허하다 할때 쉬자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요는 뭐가 있다는 뜻이고요. 후, 요후, 요후, 복이 있다는 뜻이죠. 시신들은 요후, 라 인웨이, 왜냐하면 티엔구어스 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원인이 뒤로 왔습니다. 원인이 뒤로 오고 그 결과는 앞에 있습니다. 왜심령이 가난,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냐, 이 결과가 뭐냐면,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오늘 근데 오늘 문장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원인이 뒤에 올 때도 있습니다.앞쪽에 결과가 오고 뒤쪽에 원인이 오는 경우입니다.자 오늘 문장을 한번 보면 우 수일한 신구어 스윈드 요구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부 파자 하이 내가 피해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인웨이 니 위와 통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인웨이가 뒤에 온 경우 있겠죠 a b 에서 a 가 원인이 뒤로 오는 경우 의 문장입니다 성경에는 꼭 인웨이 뭐뭐 소위 이런 문 이런 구문보다 앞에 결과나 이런 것들이 오고 그 원인을 뒤에서는 이런 구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구조이고, 콤마 찍고요. 이득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 막대기가 또 나를 아니 위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장1 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놓이신다. 그리고 나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 이렇게 점점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부족함이 없는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럴싸하고 풍족한 것 이런 걸 얘기했다가 점점 갈수록 정신적인 차원의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지금은 이제 어 재난,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만족하는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만의 일이 선위임은통짜 니위워 통짜 예호화위오면 통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로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 어떤 것도 다 자기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재해 속에서도 어,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받고 하나님의 안위하심 위로하심을 느낀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 10편, 23편이 어, 참으로 한절 한절이 우리에게 참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